대왕암은 신라 천연의 고도 경주시의 동해안쪽에 있는 양북면 봉길리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적 제159호로 지정된 이견대는 대볼리 어촌마을의 나시막한 언덕 위에 있는 정자입니다. 이견대는 가문사지 옆에 있는 신문왕이 지은 정자인데 여기에 문무대왕이 변한 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682년 5월 왕이 이곳에서 용으로부터 옥대와 만파식적을 만들 대나무를 얻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리가 좀 있지만, 여기서 대왕암이 잘 보입니다. 토암산 뒤쪽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동해로 흘러드는 강포앞바다죠. 지금 기와를 얹은 한옥같은 집이 많은 공길리 마을도 보이고요. 대왕암은 문무대왕의 수중릉이라고도 하고 또 화장한 문무대왕의 유골을 뿌린 산골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대왕은 자신을 불교식 화장을 하여 동해에 묻으면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받들어 장사진행곳이라 하여 대왕암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왕암은 멀리서 보면 보통 바위섬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바위 한가운데 모처럼 패어있고 기둥 모양의 자연 암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둘레에 세워져 있습니다. 작은 모단에는 거북이 등 모양의 돌이 얹혀져 있으며 바닷물이 파도와 함께 동쪽 물기를 따라 중앙으로 흘러들어와 서쪽 물기를 통해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모단 쪽은 늘 잔잔합니다. 모단의 돌 밑에 문무대왕의 유골함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왕암은 봉길리 해수욕장 전면에 상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해수욕장은 해변이 자갈로 되어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봉길리 마을의 백집에서는 일치가아어물고 방생물고기를 팔고 있네요 아마 여기에 대화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방생물고기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사장님들이 방생하시는거에요? 네 손님한테 많이 주셔. 근데 쟤들이 다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살아. 이바도 고기라서. 고기. 아 하고 있다 지금. 열마리 먼저 가야가지열 마리 먼저. 아 먼저 가져갈까요? 그더 많이 되지. 네 더라고. 더 하나. 열 두. 금방 끝나는 가아니열 넷. 열다열여열여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오늘업수로운이 좋아 바다로 찾아가게 될부럽들입니다 21마리 이까지2마리이까지리이어까지 오늘 정월 대보름을 맞아 매우 추운 날인데도 공의를 지키는 호궁룡의 혼이 깃든 대왕암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생에 나섰다는 보살님들입니다이 근처에서는 낚시하면 안되겠어요. 물가에는 갈매기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왕암을 최고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마 뭔가 기도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 보이네요. 여기 천막들이 많은 걸 보니 정월 대보름에는 음.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 주민들이 말린 k i 들을 y 기도 하네요. 되는데요. 음. <웃음> 이거 이게 이게 뭐지? 도롱목이죠. l i n Ori, d i 양 p 리는 i t o Hanel. You get, y o 인근 마을에서 직접 농사지은 새싹보리, 무시래기 같은 것도 팔고 있네요. 다음 편에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예술품, 주상전리와 역사적인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와 같은 동해안의 명소를 계속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